제 크기 맞는 장면 있어 응. 음, 이거까지 몰랐어 불닭이 불 있었지 다 아, 믿으시면 영화상에 나온 글 약간 입력을 못 봐야지 하하하하 오늘도 좋아해 뽁 다시 한번지마 네! 허드룸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번에 피아님과 함께 이 핫토이 아이언맨, 이 메카닉의 세계 의 비하인드 스토리 한번 들어보려고 또한번 모셨습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웃음> 아니 처음에 이제 뭐 에코업 도 하시고 뭐 사이드 션도 하시고 네. 전체적으로 그런 협업들을 하시다가 네. 핫토이로 들어오시면서 처음 이제 같이 작업한 작품이 바로 이 친구. 네, 포터 사이즈의 마크 45를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요거 만드실 때뭐 에피소드는 없었을까요? 에피소드라기 보다는 제가 처음에 갑자기 이게 시작이 돼고 기대감, 감과함기담감막 여러 가지 <웃음> 복합적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와이프한테도 당분간 내 얼굴을 쉽게 못볼 수도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 하나. 그래가지고 얘를 정말 열심히 작업을 했고 그동안 핫토이에서 했던 아이언맨들을 좀 검토를 하고 기믹을 체크하면서 아 핫토이 아이언맨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은 제가 왜냐면제 나름대로 막, 막 만들면 안되고 좀 이걸로 많이 감을 잡아죠 보면 네. 뒤에 뭐이런 이제 플랩들 열리는 거랑 네. 요런 부분들 사실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같이 영화 고증에 맞춰서 뭐재현을 하신 거죠? 네. 그 이두 바꿈 올리는 거를 여기서 처음로 제가 했었던 거데 여기서 이 관절이 사실 90도 이상 올라가려면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경첩으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90도 이상 구부릴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기믹을 네. 어떻게 보면 개발하시돼요 이게 만약에 그냥 붙어있는 상태로 이각도를 움직이려면 네. 디자인을 어딘가 변경을 하거나 어떤 디테일을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에이. 서 있는 스탠딩 상태에서도 원래 갖고 있는 디자인을 놓치고 싶진 않고, 구동은 더 시키기죠. 고민의 결과물이죠. 이런 이중관절은 원래 이제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이것도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중관절은 해야. 원래 관절을 딱 하나씩만 넣는 게제 목표인데, 아... 그럴려면 마술 같은 일은 뭐라 해야 죠 빼서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영화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3 d 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사라져요. 네. 그렇죠 사라져서 파이팅 셔츠도 나오고, 막무국이 땅치기가 자연스레 나오고 이게 뭐냐면은 자기들끼리 사라지고 나타나고 영화상에서 보는데 네. 실제적으로 피규어를 굴려내다 보면 관절이 하나로 정말 죽었다 어었다안돼 하나를 쓰는 관절을 개발을 하긴 했는데 네. 그걸 만들면 단가가 그냥... 사실 뭐 팔만이라 모름도 그렇고 여기도 네. 이렇게 내려가죠.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거지죠. 하하하. 어거지. 아이. 액션 피규어는 뭔가 이렇게 조금 뭔가 메카니즘이 이렇게 딱 들어가 주면서 얘가 이 종아리가 허벅지에 닿잖아요. 그죠. 렇 이런 느낌들의 사실 매력이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을, 그거를 수없이 반복을 해야지 이게 나오거 처음에 이거 마크 4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고, 네. 그 뒤에 또 어떤 거잡아셨어요 헐크볼스터 그거 하신 거예요? 네 헐크볼스터를 이제 원래 진행하던 매니저들이랑 제가 중간에 투입이돼서 같이 이제 협업또 했어요. 이거 약간 수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저희가 이제 바뀐 게 처음에는 그냥 그상체가 들어가려고 했다가 맞아 그래도 영화처럼 전신샷으로 태우는게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매니저들끼리 모여 고민도 아... 좀 많이 하고 제가 좀 특명 아니면 특명을 좀 받아서 안쪽 부분을 제가 좀 개선하는 작업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물이 저도 딱 식물, 양산품 봤을 때뭐 되게 그걸 만족하같 했어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홀버에서 약간 신입을 좀 많이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그홍국쪽 매니저들도 워낙 시력이추중하기 아, 그렇죠. 때문에 예. 어, 아, 용존하셔 예. 그냥 나, 나 진짜... 잘해요 해주세요. 잘해, 잘해. <웃음> 아 그래서 월크 머스터 음. 이후로 그러면 은 쭉쭉 지금 계속 나오는 아이언맨이 뭐 네. 제작 과정에 좀 많이 참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억에 남는 거는 앞에 마크신 커터마크스 정말 모든 걸다 마셨습니다. 하.. 근데 진짜 티가 나요. 저는 사실 피아님을 모를 때 이걸 리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아이언맨 진짜 많이 만져봤다면 많이 만져본 사람인데 이거 만지면서 진짜 1등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변화 없어요. 아, 제가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네. 이거 보면은 한번 드는 생각이 갈아 넣어. 딱그 생각이 항상 들어요. 진짜 이거 참. 갈아 넣어. 저자신로여기가 진짜 진짜 갈아 넣었거든요. <웃음> 아니 진짜 정말 멋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포인트에서 뭐 저는 이제 감동받았냐면 원래 아이언맨 이 마크 2 3가 이게 조립이 될때 타닥 타닥 하면서 얘네가 타닥 타닥 갈비뼈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얘네가 기가 막히게 막 움직인다고요. 사람도 움직이면서 막 그치 돌고 막조이고 이런. 거. 그거야 움직이 움직이 네. 움직이하면서 네. 그런 느낌으로 딱딱다 되는데 그게 이런 갈비뼈들마다마다 진짜 이 안에 다 이걸 넣으셨어요 이런 부분들 살아 있는 것부터 해서 제가 갈아 넣은 거는 팔. 이게 사실 원래 보통은 파치 교환식이 아니고 실제로 기믹이 되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공사 네. 쪽에다 여쭤봤어요. 이거 영화처럼 만들어주세요 오. 영화에서 보면 한 팔에 부채도 나오고 미사일도 쏘고 별의별 거다 하는데 근데 12인치 사이즈는 공간이 안돼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음. 근데 포토 사이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막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100% 재현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얘가 만약에 실존한다면 이것까지는 재현이 되겠지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되죠 나 지금 오랜만에 만져보는데. 나 이거, 어? 이거 필요한 건지 몰랐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아이언몽고가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네. 토니스타크가 이렇게 북쪽 얼굴 부채표가 맞는 장면이 있어요. 음. 아니, 이거 이쪽에 지금 숨겨져 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음. 이런 식으로. 나 이거까지는, 이거까지 몰랐어. 와,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접혀요. 음. 이거 뭐, 나는 뭐, 여기 안에만 지금, 한, 일곱 번, 여덟 번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이 작은 이 공간에 미사일을 다시 넣어주고, 닫아주고, 얘도 버려진 걸 다시 닫아서, 이 약간 이제 볼록 나온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서, 다시 내려서, 경첩으로 딱 마무리를 해주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것 어깨 관절을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아, 뒤쪽을 빼주잖아요. 뒤에를 빼주면서 열어주면서 사실 90도 이상을 올린단 말이죠. 영화상에서도 레이어가 두단으로 이렇게 오셨요 그치. 어깨도 열렸어. 맞아. 와 네. 하... 영화에서 나오는 그 장롱들 장면이... <웃음> 혹시나 이 마크3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 제 영상 찾아보시거나 이상훈 아니면 마크3 검색하시면 아 나올 겁니다. 아, 이거도 얘기 안 했어요. 여기도 이거 좀 열려요, 플래. 플레. 네, 플레이어라고 하죠? 여 열려가지고 이거 원래 어, 12인치에서는 탈부착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만나면 되게 감사하게 잡 공간이 있으니까 네. 좀 넣고 싶은 게 있으면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근데 12인치는 정말 좀 애를 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얘가 진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거 마크5도 진짜 많이 열려야 되잖아요. 네. 진짜 갈아 넣어셨겠어요 얘는 반 정도. 이 가슴에 이그 체인 네일 부분이 있어요. 오, 네. 이 부분이 나름 애를 먹었던 게뭐냐 네. 이지금도 이렇게 요 오, 살짝 떠있어요. 떠있는데 이걸 끝까지 늘려면 오, 되네? 네 뭐야? 이걸 끝까지 밀려면 밀려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밀으시면 영화상에 나온 그딱오 어, 이거 딱 이게 뭐냐면은 그래도 이제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팔을 앞으로 뻗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걸리면은 원래 디자인은 해치고 싶죠 그렇다고 이거를 뭐 연질로 쓰면은 퀄리티는 또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 저를 갈기 시작했죠. <웃음> 이걸 더 갈아서? 잘 때도 체스트 내일 이 부분 계속 고민하고 하다가 아 한번 나눠보자. 한번 나눠보자 나눠서 기믹을 추가해서 액션을 추가할 때는 접어서 누프 공간을 확보하고 아 차렷을 좋아하는 사람들 한테는 원래 그 디자인대로 유지를 시켜주고 이게 아 가슴 부분이 나름 좀 되게 힘들었어요 었네 여기 지금 이쪽 보시면은 쫙 펼쳐서 몇 가지 나와줄 수 있네요 아, 이거 내가 설명을 했을 수도 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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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뭐 영화처럼 만들면 이거 제품을 실질 수가 없어요. 전선 난무하고 막 하니까. 네. 그래서 어느 부분의 장면을 우리가 매일 쓸 것이냐. 고민에 고민을 좀 거듭하고 담당 매니저랑 여러 가지 컨셉을 잡았었는데 네. 이제 최종 컨셉이 나오게 지금 보신 그거였고. 어, 그 슈트케이스에 넣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본사 매니저.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저희가 발표된 이제 최근 작업까지 보면은 네. 마크5 수트업을 지금 만드셨단 말이죠. 네. 근데 피아님이 원래 그 약간 시그니처로 하셨던 네. 이이 이널 엠파이어 그 컨셉으로 핫토이에서 아이언맨이랑 워머신 코믹스 버전이 지금 출시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와 이거 일단 박수 한번쳐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퓨처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제가 가수다 어, 어, 보니까. 곁들임 피아니요 곁들이. <웃음> 어, 곁들이. 어, <웃음> 곁들이. 어, 메인인데 디자이너시잖아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우리 피아니오 등장해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면요. 괜찮은. 네, 네. 메인 캐릭터들의 디자인이 투명 피부를 갖고 안에 메카닉을 갖고 있는 이제 기본 컨셉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터널 엠파이어에 등장하는 이제 그 아이언 소울이라는 종족의 기본 컨셉이 무조건 투명 피 아 신발에도 하시잖아요. 나이키에도. 어, 그렇죠. <웃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르의 부예는 받지 않아요. 아, 본인 안전히 항상... 가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했습니다. 작업을 계속 하다가 아이언맨도 제가 좋아하는데 기존 아이언맨보다는 코믹 버전 오리지널 버전 음. 아이언맨에 잘 맞겠다. 음.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냥 언젠가 이걸 내 개인작으로 만들어야 지라고 해서 그걸 디자인을 했는데 각종의 분들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투명 커버가 단가가 엄청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준 것만도 되게 감사합니다. 민마피거든요, 민마피. 믿고 맡기는 피아 모형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또물로볼수 있는 대상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이제 뭐 수직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일들을 꿈꾸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도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아, 저런 일 너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네.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당신이 이거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잘하는 거. 만약에 잘하는 건 모르겠어. 그냥 좋아해. 그러면은 저는 콜렉터입아요 아, 오케이. 그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콜렉터가 남고요. 네. 나 잘해. 소질이 있는 거 같아. 너 인생에 남은 인생에 살아도 상관없어 보는데. 아, 그 정도까지? 네. 그 정도 가고 없이 뭘먹하려고 그러는데 좋아하지 말아요. 아, 막연하잖아요. 내가 내가 이 모형계를 뒤집어 보겠어 <웃음> 이런데 지금 당장 라면을 먹어야 돼얼굴이 너무 하얀 거짓말가 아, 들어보니까 아니 본인이 밥그릇 뺏기기 싫어서 지금 하지 말라고 거의 이 정도만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뺏을 수있어 우와 <웃음> 멋있다! 멋있다! 오, 뺏을 수 있을까? 멋있다! 뒤로 설명하자면 저는 경제에 들 끝으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또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좀 저도 약간의 갈증이 있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좀 재밌을 텐데 뭐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 얘기를 하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다지시는게된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분명히 좀 기억에 남는 그런 하루가 되었고 이 자리 만들어주신 상황들 되게 감사하습니다 불러주시면 다시 한번 배우실 때 나올 생각 있어요. 아 진짜 네. 피아님이 이제 디자인하신 코멘스 네. 아이언맨과 목머신이 나오면 네. 한번 나와서 같이 언박싱 해보면 안됩니거 좋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나이가 한 3, 두살좀내했어요 <목소리> 함께해 주신 피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